이런 코치 피클즈가 솔비턴이 이기는 것 같아요. 오! 발차기로 밀렸어. 손차기인가? 오, 오, 라이 스킬은 감당 못하지. 오! 아프터 블로피 벤츠가 도와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록스입니다. 자, 오늘 반반의 유치원 챕터 3 공식 게임이 드디어 출시를 하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과 저와 함께 반반이유치원 챕터3 미리 공부하러 가볼까요? 렛츠 끼리. 자, ms툰즈님의 영상인데요. 이번 영상은 톨비터의 보스 공략 과정을 담은 영상이라고 합니다. 같이 볼까요? 오! 톨비터가 용암 위에서 기어오면서 쫓아오고 있죠? 닥터 플러피 펜츠는 아쉽게도 저희를 구해주고 희생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손으로 공격을 하는 톨비터 야 근데 톨빅터가 진짜 역대급으로 공격이 너무 다양하게 들어와요 너무 쎄자 그래서 지금 오! 이렇게 날렵한 모습은 처음보죠 리블러도 힘은 쎘는데 이렇게 날렵하진 않았어요 야 공격이 사방에서 들어옵니다 야 이번 공략 너무 빡센데요 자, 이분의 영상이 모든 맵이 엄청 커요 주인공이 장난감이 된 것처럼 엄청 작습니다 우와 통공격이 거의 뭐 RPG 보스 몬스터처럼 공격을 합니다. 어, 사다리인가? 오 잡혔다. 끌려가는 주인공?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다행히 피했죠. 어, 오, 너무 흥미진진해서 너무 재밌어요. 우와 떨어졌어. 여긴 어디지? 어떤 하수도오 공격은 계속해서 오고 있고요. 오 야, 공격이 너무 빡세요. 오! 바깥이 보입니다. 용암은 일단 빠져나온 것 같은데, 드디어 톨 빅터의 방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철문 있고, 이걸로 손을 내려 찍을 생각인가? 아, 막았어, 막았어. 나이스. 야, 공격 속도가 너무 빨라요. 자, 이번에 톨 빅터의 방으로 왔는데, 오! 에빌 반반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오! 설마. 애... 오, 봤다. 어떻게? 오, 그 드래곤볼 마냥 순간 오. 에이, 그 연출이 미쳤는데요? 어, 펄빅토와 에빌반반이 다행히 만나서 둘이 싸우는 고있것 같아요. 아, 오히려 다행이죠. 둘이 이렇게 싸우고 있을 동안 주인공은 피하면 되니까요. 자, 드론을 아라라 슈퍼보드처럼. 나에게 됩니다 여 뭐야 오우 우와 <웃음> 야 진격이고 있냐 뭐야 우와 분신술을 쓰는 반반 야, 뭐, 거의 뭐 나루토를 보는 것 같아요 자물쇠로 잠겼으니 저기 열쇠를 가지러 가야되는 것 같아요 오분신술이 졌습니다 어떻게 이야 저 브로콜리 반반을 이기는 것 같은데요? 엄청 센가봐 둘이 호각을 다루고 있는데 자 이제 보물상자를 열어봅시다 어 보석을 하나 얻었어요 우와 야 에빌반반이 겨, 결국 이겼어 뭐야 역시 최종 보스는 반반인 것 같아요 에이, 너무 센데? 오. 어? 아 반반이 보석을 피하면서 영상이 끝이 납니다 야 이분 영상이 퀄리티가 너무 좋은데 액션이 너무 다양하고 참신하고 재밌어요 다음 영상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영상으로 버격이님 영상으로 보러 갈까요 자 이번 영상은 톨 빅터 원조 톨 빅터의 싸움에 들어왔죠 버격이님 영상이 시작합니다 톨 빅터가 이제 쫓아오는 모습이죠 야 공격들을 피해 달아 나야 합니다 카드기를 작동시키고 유리벽으로 톨빅터의 손가락을 잘라냈습니다자 이제 드론으로 저 위에 달린 열감지기 열작동기를 작동시키면 이렇게 톨빅터가 싫어하면서 기둥을 박살을 내죠 근데 좀큰 타격이 없었어요 자 다시 작동을 시키는데 그냥 톨비터가 눈을 가릴 뿐 기둥을 뿌시면서 그냥 뭐 끝이 납니다. 뿌셔버려! 야, 근데 톨비터가 지금까지 나왔던 몬스터들 중에 리블로 다음으로 가는 급센 보스 몬스터 같아요. 진짜 여러 편을 계속 나오고 있죠? 공격이 이렇게 센 몬스터 처음이야. 오, 한대 맞았고. 자, 또 드론으로 작동을 시킵니다. 눈이 부신 톨비터. 야, 근데, 트리스가 너무 쎄. 자, 기종을 다 부셔버렸고, 주인공. 결국에, 도망을 치는데, 잡혀버리죠. 근데, 이때 등장한, 우리들의 영웅, 코치 피클즈. 오호호, 코로 엄청 때립니다. 여 뭐야. 야, 역시 코치 피클즈가 더센 건가? 오, 넘어뜨리고 오! 도망가래요, 도망가래요. 아, 이걸 작동시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뭘까요? 오! 코치 피클즈랑 싸우고 있습니다. 코치 피클즈도 굉장히 세죠? 이블로와 호각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우와! 그런 코치 피클즈가 솔비턴이 이기는 것 같아요. 오! 발차기로 밀렸어. 손차기인가? 오! 야, 이 스킬은 감당 못하지. 오! 닥터 플로피 펜츠가 도와줍니다. 있어. 있어. 있어. 야, 있어. 뭐야. 닥터 플러피 팬츠도 결국에 아군이었네요. 야, 약간 호스 같은 걸로 털빅터의 주의를 감쌉니다. 이게 코치 피클자 하나만으로는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오, 발피고 있어. 이2대로 싸워도 못 이긴다고? 너무 센데요? 야, 이거는 주인공과 합심을 해서 이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야, 쉽게 다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털빅터가 공격이 되게 원거리면서 키도 커가지고 쉽게 못 다가갑니다. 오, 손으로 밀치고 있죠? 오! 이러면서 영상 끝이 나는데 야 다음 영상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진짜 재밌네요. 자 다음 영상으로 보러 갈까요? 자 다음 영상은 롭스페이스님의 영상인데 여기서 에빌 반반을 차로 치워버려서 반발리나가 매우 화가 난 상황이죠. 그래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도망을 가는 주인공 여긴 어떤 사막입니다. 자, 드론으로. 드론 조정기로 뭘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 반발리는 어디로 온가 사라졌죠? 어, 여기 뭐야? 밑에 구덩이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의 영상은 좀 다른 게임을 보는 것 같죠? 어, 밑에 뭐가 있어요. 설마 여기도 톨비커가, 우와! 깜짝이야! 어 뭐야 우르르우르르가 우루루. 저희를 떨어뜨렸습니다. 어 진짜 깜짝 놀랐어. <웃음> 와 뭐야. 어떤 통로가 있고요 야... 뭐하는 곳일까? 어. 호수가 있습니다. 녹종가 근데 물이 멈춰있는 것 같아요. 아쉽게도 흘러가는 물은 표현을 못한 것 같죠. 오! 어, 야 이게 뭐야! 변형된... 캡틴 피들스? 전보조씨? 반반다 섞인 것 같아요 오! 로봇이야 뭐지? 갑자기 미니게임을 하는 주인공? 오! 어, 빠, 빠졌어 저게 뭐야 약간 캡틴 피델스인데 로봇으로 개조가 된것 같아요 야, 뭐야? 좀 멋있는데? 메카 캡틴 피델스 같아요 자,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갑니다 저 어떤 통로로 들어가는데 뚜벅뚜벅 자이 뒤에서 허기허기가 쫓아와야 하죠 과연 안에 뭐가 있을지 어디 뭐가 있나 이런.. 오 깜짝이야 아얘 약간 개구리네 여 영상 잘 만들었습니다 저와 오늘 영상 너무 재밌었고 진짜 이제 공식 챕터 3가 나올 날만 기다리면 됩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또 재밌는 반반이 유치원 영상 들고 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